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본파나 투자연구소 조수인입니다. 2021년도 12월달도 네. 이제 몇주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의 다음 주 정도 하면 농사는 끝나지 않을 날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2022년 내년이죠. 자,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미국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원년이 되는데, 네, 네. 자, 금리 인상 원년 때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네. 오늘 하리쇼에서 준비했습니다. 다 지금부터 12월 셋째주 주간 주식시장 전반 출발합니다. 자 오미터로는 음. 요란했는데 요란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조용히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죠? 그것에 비하면 네, 그것에 비하면 이제 조용히 넘어가는데 아직도 음. 어, 뉴스상으로 본다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예. 뭐 그런 거 있지만 음. 지난주를 본다면 일단 오미크론에서는 탈출을 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시장은 음. 이제 1.41% 상승을 했고 음. 어또 중요한 것은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 예. 하는 측면이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음. 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기간이 음. 1.6천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도 예. 샀습니다만 외국인은 어, 기간 만큼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이 그동안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판듯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그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음. 이제 목요일이 이제 선물 만기였었는데, 네 예. 마녀의 어, 날이라고 선물 옵션 선물 옵션래서 지수와 개별 종목 옵션 다 음. 만기가 있어서 조금 불안했습니다만은 어, 외국인이 그 코스피 200 선물을 2조 3 이조 이상 조 사면서 엄청나게 샀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기관은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음. 선물시장에서 어 사면서 주식시장이 좀어 좋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뭐 이슈로 음. 좀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예. 하나는 이제 FMC가 이제 우리나라 음.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 열리고, 음. 목요일날 이제 새벽에 예. 에, 성명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FMC와 관련돼서는 어, 얘기가 다 나와 음. 있지 않습니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뭐 뉴스가 되고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음. 것은 좀 많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음. CPI가 발표가 됐는데 6.8%가 나왔어요. 예. 39년, 뭐, 40년 만에 최고라면서요. 최고라고 예. 얘기했지만, 그날, 음.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음. 아, 두 번째는, 아, 미국의 장당리 금리 차가 70BP, 그러니까 음. 0.7% 정도 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당, 장기금리는, 어 크게 변동이 음. 없는데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는 음. 거죠. 즉두 어,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6.8%라고 음. 하는 어, 물가 상승률에 불구하고 예. 주식시장은 좋았다. 음. 그리고 어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었다는 음. 것은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의 내년에 금리 인상할 것을 반영했다. 반영을 예. 하고 있다. 음.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한 6월 정도에 음.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3월 정도부터 올릴 수도 음. 있다는 예. 것까지 지금 이제 시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음.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주지 시장이 그리 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 이번 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예. 발표가 되거든요. 예. PPI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음. 있지만 이게 예상치를 벗어난다면 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음. 한쪽에서는 PPI 생산자 물가가 높다. 그 얘기는 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쪽은 돈을 음. 빨아들이고 한쪽은 물가는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예. 경기는 나빠지고 음. 겹치면은 스테그플레이션인데 요건 조금은 음. 어, 그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 동안에 여기서도 몇번 음. 얘기했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죠 디커플링 음. 디커플링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예. 미국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안, 안 좋다, 좋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는 선 조정을 받았다. 아 어,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미국이 이번 주에 약간 어, 잡음이 좀 음.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조종 즉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것 이제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쌍거리 그렇죠. 이런 예, 예. 장세로 예.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이제 제가 음.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렇다면 자, 예.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내년은 예. 본격적인 미국 기준 네. 금리 인상 네. 원년인데 예. 뭐 금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 또 경기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게 사이클은 있고 네.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한동안까지 네. 또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계속 떨어져 있다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가 오르는 원년이다 미국 네. 기준 자, 이랬을 때 과거의 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자, 사례들은 어떤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이제 원래 한 6월 정도 올려야 될 거를 아마 삼 월에 좀 음. 땡겨질 것이다 예.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과 관련돼서 그럼 이게 처음은 아닐 거고 예. 어,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세 가지 사례를 음. 이제 추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언제면은 냐 1999년 6월. 예. 어, 아시다시피 그때가 뭐냐면 다크 박을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해서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다고 음. 하던 때예요. 자 중요한 것은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지금도 다큰 밥을 시대와 유사하게 과열됐다고 얘기하던 그렇죠. 예. 이 상황이에요. 음. 그랬던 그, 그 금리 인상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어, 6월 30일날 첫 금리를 올렸어요. 예. 우리는 원래는 이제 내년에 6월 정도 올릴 거라고 하는데 3월까지도 3월 있다. 있다고 어. 하는데 뭐냐면은 6월 올리기 전까지 음. 전까지 한 10% 이상 올랐었었어요. 음. 그러고 이제 10% 올랐다는 거 많이 올른 거잖아요. 예, 1999년 9년 얘기죠. 그렇죠? 네. 예. 6월 저기 금리 음. 인상하기 전까지 많이 올랐는데, 음. 그럼 그 이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겠죠. 예. 그런데도 10% 이상 올랐어요. 음. 그리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말이 지 6월 말에 올렸으니까 음. 반년 동안이죠. 7월부터 예. 10월까지. 추가적으로 7%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2000년도에 터졌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겠다. 그것도 조금 공교롭습니다. 예, 이제, 이제 잘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언가 조금 뭐 가열 양상도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음.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좀 조정 노력을 했지만 예. 여전히 시장은 가든 길을 갔던 거죠. 예. 그런데 그때하고 또 비교해 보면 그때는 실체가 없는 거품이 그, 그렇죠, 많았고 그렇죠. 지금 또 그것과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만 어, 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한 공교로운 사례이긴 합니다. 네. 예. 어 그다음에 이제 그또한게 뭐냐면 2004년 6월에 예.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가 예.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를 이제 확 이제 올리면서 경기가 음. 침체되면서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 음.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금리를 또 다시 확 내렸거든요. 예. 내리니까 다시 경기가, 뭐, 음. 영, 저기, 그,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음. 이제, 아, 다시 또 인플레이션 문제있으니까 다시 금리를 2004년에 음. 올린 게 이때거든요. 예. 이때도 6월 30일에 올렸어요. 음. 그런데, 어, 연초부터, 유, 저기, 6월, 6개월 동안 3% 정도 오르다가, 예. 금리를 올렸는데 더 많이 올렸을 때는. 음. 연초부터 6월까지 3% 오르다가 예.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6%가 올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낄 것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캄다운, 이제 음. 좀 진정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음. 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기 자체가 나쁘고 예. 기업의 수익력이 나쁘고 음. 이러지는 않다는 걸 음. 우리는 여기서 직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1999년 도나 2004년 도두 가지 사례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속이 붙어있는 경제주의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예. 그때 금리 인상으로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 해도 그렇죠. 그 가속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갔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예, 예. 공통된 사실이다. 그렇죠. 그죠? 예. 자, 이제 2015년 음, 사례죠. 음. 이제 2015년 사례가 어떤 부분이냐면 은 이제 12월에 올렸는데 예. 그에 토탈해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은 그 2016년 이제 이때를 제이 뒤를 바라봐야 음. 되는데 2015년 마이너스 난 것과 관련돼서는 이때 음. 어떤 부분이 좀 있었었냐면 은 중국 경제가 그때 그 다운사이징으로 예. 들어간 부분이 좀 하나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유가도 하락을 했어요 이제 예. 중국 경제가 다운사이징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가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음. 유가도 안 좋고, 지금 어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 자체가 네. 안 좋은 시점에 절대는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때든 지금이든,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그때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는 작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때 2015년도에도 굉장한 어 소비시장이었고, 그렇죠. 또 그렇죠. 값산 제조 예, 공장이었잖아요. 예, 그 중국이 경제가 조금 위축되었던 때니까 네. 당연히 영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도 떨어질 예, 수 예, 있었겠다고요. 예, 예.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음. 자, 금리를 내년에 올린다고 하고 음. 어, 3월에 올릴 것이 지 기정사실화 됐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엔진이 갑자기 음.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돌아... 가속은 붙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착륙 준비를 음. 위해서 조금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예. 계속해서 나아가는 건 맞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음.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꺼져버릴 것이냐? 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대략 그러한 관점에서 금리 인상을 바라봐야 될것 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좋을 것이다, 나쁠 음. 것이다는 의견 편차가 점점 커지고 예.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자,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예.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JP모건이 음.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건데, 어 S&P 500이 5,550까지 오를 예. 것이다. 지금 S&P 500이 대략 4,700포인트, 음. 800포인트 왔다를 갔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7, 8%는 음. 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아까 이제 얘기한 것과는 좀 비슷한 이것은 거죠. 이것은 1999년도나 2004년도랑 그렇죠. 비슷해 보이는 거죠. 비슷한 <웃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신흥국은 아까 뭐죠? 음. 미국은 10% 음. 이내로 오른다고 했는데 음. 신흥국은 18% 급등할 을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 미국에서의 주식 투자 수익률 약화를 음. 신흥국에서 좀어 벌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어 하고 있는 거죠. 자, 예. 어쨌든 양적 완화를 축소라 했지만 그 양적 완화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전제를 음. 깔면서 미국 주식도 음. 오르고 미국 주식보다는 신흥국 주식이 어, 좋을 것이다. 음. 아,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레딧스이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아5 5 0이 아니라 5,200이래요. 자, 이것은 J.P. 모관보다더 질렀습니다. 그렇죠, <웃음> 예, 5 2 0인데 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음. 명목 GDP가 7%가 예. 오를 거래요. 음. 미국 경제가 상반기보다 후, 하반기 좀안 좋을 거라고 음. 얘기했는데 내년 전체가 7%가 오를 거래요. 자, 지난해보다 올해 지난해 기저효과를 올해 많이 오른 것은 뭐다 이해가 예, 되는데 예. 내년에 올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불가하고, 내년에 더 오른다라고 예. 하는 것은 크레딧 스이스 기준으로는 그렇죠.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단 기대한다 그죠. 그런 <웃음>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음. 5,200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예. 물가 상승률도 내년에는 3%로 그러니까 음. 결코 낮죠. 올해보다는 낮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까 6.8% 얘기를 음. 했는데 3면 결코 낮지 않은 물가 상승률을 제시를 하면서. 여것은 이제 내년 1년 동안의 평균을 그냥 평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3%니까 예, 그래. 음. 음. 과거의 평균보다 높은 거죠. 예. 보통 미국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니까. 예. 과거 평균보다 높지만 예. 올해보다는 낮고. 그렇죠. 예. 어, 그렇죠. 만만치 않은 물가 상승률을 음. 감안하고 엔드. 어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5,200까지 간겠다고 한게 예. 크레스이스 얘기고요. 그러면 도이치뱅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식과 가상화폐는 이제 아까 두 개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예. 도이치뱅크는 어 음. 이제 약간 이제 신중모드로를 좀 들어가는 음. 거죠. 주식과 가상화폐 최근에 가상화폐도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주식과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이 어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다. 음. 자 여기. 단기적으로, 예, 평일이 조금 양서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예. 어, 바닥을 쳤다. 음. 어, 그렇지만 다올를 것이 아니라, 일부, 이제, 반, 음. 다 바닥이니까. 예. 일부 자산군을 중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음,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음. 자 그러니까 아까의 어떤 자신감보다는 좀 떨어지는 얘기를 음, 음. 도이치뱅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도이치뱅크는 선별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네요. 그렇죠. 그죠. 예, 음. 도이치뱅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떨어진 건 맞다. 음. 그런데 더 떨어질 것이다. 음. 아까 도이치뱅크는 절점이다. 예.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또 또 색깔이 좀 틀려지는 음.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2022년 또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대한 ]죠. 이야기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초반을 그렇죠. 내년 이 그렇죠. 아니죠? 내년 이제 그랬을 때 예, 절점이 온건 맞는데 신중해라 음. 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얘기라는 음. 겁니다. 어차피 12월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12월에 예. 음, 1년 전이죠. 외국인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어 지금 동반 매수를 했어요. 작년 예. 12월에. 올해도 아까 이제 2조 음. 정도를 지난주에 현선물 동시 만기인데 매수를 했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12월에만 해서 지난주까지 얼마 냐면은 4조 6천억 정도로 외국인이 예. 샀어요. 무슨 얘기죠? 저기에 워딩이 지난해 12월에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반 순매수 했다. 음. 올해도 현재 12월에 동반 순마, 순매수, 순매수, 순매수 있다. 중이다. 음. 그런 것이 2021년 1월 음. 우리나라 주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지난 1월 달이야기입니요 그렇죠. 음. 그것은 어, 내년 1월에도 희망을 갖게 해줄 음. 수도 있지도 않는가.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미, 중국에서도 지준율을 최근에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음. 지급진비율. 여러 가지를 어, 본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은 음. 크겠지만 주식시장 계속해서 앞으로 진 전진을 할 것이다. 음.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에 너무 예. 어 이제 매몰되지 않고 음. 조금은 편안하게 예. 에, 내년을 적어도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음. 어,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은 금리 인상 전과 후를 봤을때 금리 인상 전에 에, 매번 아까 세번 얘기했죠 예. 매번 한 0.8% 정도 S&P500 지수가 올라갔다는 자료도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부정적인 음. 것보다도 긍정적인 주식시장 흐름이 음. 올 가능성은 높다. 음. 이런 판단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내년 또 그러니까 2022년도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원년 어떻게 되었을까? 네네. 과거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것을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은 무시 못할 일이다. 그렇지만 과거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웃음> <웃음>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음, 주도주의 변화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이제 뭐 12월 끝났으니까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올해 마지막 장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조성년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